세 가지 착각이 있잖아요. 내가 오래 산다는니까내 생각이 가장 옳다는 착각. 남들이 날다 좋아한다는 착각. 착각은 불리게이가 없기 때문에 착각은 불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참 좋지만, 엔딩이야기 때 남들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의 착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이무말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그거는 내 자유가 되지, 남.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달려있는 거거든. 그구간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우리는, 우리는 남한테,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속지 말고, 사랑한다는 말 자체에서 속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말 자체에 나오는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도 안 돼.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 할 때는 고맙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운 것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가슴으로 왔다가슴으로 전해주는 것이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도덕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갚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을 서 알아서 갚았다고 착각하는 거니까. 그걸 그냥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그 말, 세상 살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안 하고 살면 너무너무 설거한 아니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에 있는 그 진심은, 그 말이 진심이 절대 아니다. 그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 말은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그 언제든지 싫어할 수도 있다는 말로 표현하면 돼. 언제든지, 언제든지 나를 다양면의 가야 우리는 남한테 사랑받게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가지고, 그런 걸하고 내가 연구를 하기보다 거든 내가 어떻게 보면 남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자유이 있을지언정 남들 사랑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재질는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적은 게 사람이고. 한마디 말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세이하는거 아닙니다. 사람처럼 많은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사람이 또 없는 거야. 막상 또 막상 이렇게 일을 놓고 왔을 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만나서 과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내가 그, 내가 내가 남들한테 정말 필요할 사람이까그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나 하나 있음으로써 정말 모든 걸다 얻었다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세상에태어나서 착각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마음 한번 갖고 그러한 <웃음>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을. 감사합니다